간에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연은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일 압력이 낮은 경우 또는 오일 압력은 정상인데 압력 스위치 고장으로 잘못된 정보를 표출하는 케이스죠 진단 결과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며 제네시스의 고질병인 오일 압력 스위치 문제였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은 오일 압력 스위치 교환이 매우 쉽습니다 빠르면 10분도 안 걸릴 작업인데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제외입니다 V 이뱅크 안쪽 깊숙히 위치해 있어 탈거할 부품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열 압력 스위치와 함께 교체될 와이어링의 모습입니다 고압 연료레일도 탈거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그외 각종 실링과 부속품들도 교체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압 연료 압력을 해제해야 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하고요 스트럿 바를 비롯해 에어 클리너 하우징, 와이퍼, 각종 트림들, 호스와 커넥터들, 그리고 와이어링 프로텍터 및 서지 탱크 고정 볼트를 탈거합니다. 냉각수라인 제거를 최소화하고자 스로틀바디를 살짝 인격시켜 주고요 서지탱크를 탈거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흑기 매니폴드를 탈거합니다 고압라인과 인젝터를 탈거하고요 드디어 오일압력 스위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공간이 정말 너무 협소하네요. 와이어링을 제거합니다. 스위치 커넥터의 모습입니다. 예상대로 엔진오일을 흥건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커넥터를 톡톡 털어보니 오일이 떨어지네요. 문제의 오일2 6 스위치입니다. 이 작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각종 실링들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설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탭기 <놀람> 매니폴드 토크는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토크 체결 후 2차 토크로 최종 체결합니다. 서지 탱크도 마찬가지로 2단계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와이어링 프로텍터 및 서지 탱크 고정 볼트도 토크 체결하였습니다. 스로틀 바디도 토크 체결하고요. 와이퍼를 토크 체결해 줍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으면 퓨즈 및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 후 에어 백기를 진행합니다. 오랜 시간 공회전 시켜주고요. 계기판에 오일압력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수리가 잘 되었네요.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됩니다.